반갑습니다. 당구의 속을 낱나이 파헤치는 해법당구 빌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하실 내용은 자 앞전에 45도, 45도 편하게 치는 방법이죠. 자, 오늘은 옆돌리기를 치는데 90도로 해서 편하게 치는 방법입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확인하러 가시죠. 자, 오늘 하실 내용 뱅크샷, 그리고 옆돌치기 그리고 비돌려치기를 쳤을 때 이쪽 코너를 돌면 네 번째 포인트 근처로 다가게 되었습니다. 뱅크샷은 조금 짧고요. 20구간에서 출발하는 건 조금 짧고 15포인트에서 출발하면 대략 4포인트 정도에 맞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조구를 먼저 맞고 가는 거는 좀 이따가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자, 어떻게 치냐면 일자선상으로 보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일자선상으로 원쿠션을 정하고요. 당점은 8시 당점 3팁을 다 주시는 거죠. 회전이 충분히 살수 있게끔 치우시면 됩니다. 너무 강하게 치면 반동이 심해서 코너로안 돌아나고 있죠. 부드럽게 불려주시면. 부드럽게 불려주시면. 자, 이렇게 하면 뱅크샷이 가능하고요. 20포인트 여기에 일자로 보냈을 때입니다. 그러면 15포인트 보내면 당점이 하나 올라갑니다. 9시 당점. 자, 여기서 치면 당점이 또 올라가죠? 10시 당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배치를 이렇게 세웠습니다. 자, 그러면 9시 당점을 주시고 일자로만 보내시면 코너를 돌아서 하프로 나오게 되겠죠? 자, 네 번째 포인트. 일자로 가시는 두께를 보시고요. 3팁을 다 주시는 겁니다. 다 주시고 그대로 미들빨로자 해주시면 요 언저리만 맞으면 요쪽 네번째 포인트 구간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3팁을 다 주시는 겁니다. 다 주시고 그대로 미들빨로자 해주시면 요 언저리만 맞으면 요쪽 네번째 포인트 구간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른 배치도 또 시탈해 볼게요. 자, 요번에는 배치를 이렇게 세웠습니다. 자, 20포인트 안 했고 10포인트로 옮겨져 있죠, 인력구가 자, 이렇게 해도 제수구를 일자로만 보내주시면 3팁 그대로 다 주시고 치시면 됩니다. 자, 시탈해 볼게요. 9시당점 정확하게 주시고 일자로 가시면 는 두께 미들 빨로 아홉 시당점 정확하게 주시고 일자로 가시면 두께 미들 빨로 자 이렇게 득점이 됩니다 비껴치기 형식의 뒤돌리치기 또 한번 시탈해 볼게요 자 이번에는 배치를 이렇게 세웠습니다 자 이렇게 써도 뒤돌리치기 똑같죠 일자로 보내시면 중앙 하프가 나옵니다 자 시탈해 볼게요 9시 당점다 주시고요 일자로 갈수 있는 두께 미들빨로 9시 당점다 주시고요 일자로 갈수 있는 두께 미들빨로 코너를 많이 돌아서 조금 길게 나왔는데 그래도 득점이 가능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칠수 있습니다. 자 배치가 이렇게 있으면 이쪽으로 공이 오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한 포인트 앞에 있으면 안 맞게 되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자 이렇게 보내지 마시고 반 포인트 앞을 겨냥을 하고 당점을 원팁으로 변경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시타를 해볼게요. 원팁. 11시 당쯤이죠. 11시 당쯤 을주시고 반포인트 앞 미들발로로 치면 됩니다. 11시 당쯤 을주시고 반포인트 앞 미들발로로 치면 됩니다. 조금 회전이 많이 타서 조금 길게 왔네요. 자요번에는긴 구간을 나왔습니다. 도착이 반에 안있고한 포인트 더 이동해 있습니다. 자, 요럴 때는 쓰리팁을 주시고 치실 때는 일자로 보내시면 여기가 떨어졌죠. 여기서 반 포인트를 옮기시면 여기는 한 포인트가 길어집니다. 자, 시타를 해볼게요. 반 포인트. 자, 쓰리팁을 다 주시고 반 포인트 긴 위치에 수구를 보내시면 됩니다. 이들 빨로. 이들 빨로. 자 이런 식으로 득점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음,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디에서 치나 20 선상 그리고 10 포인트 선상 다. 여기로 들어가게 되어있습니다. 수구를 일자로만 보내시면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시타 화면을 보시면서 충분히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시타 화면으로 가시죠!